오늘은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사실 중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땅값이 10배, 20배까지 뛴 사례도 많은데 결국은 따져보면 중국에서 제주도로 들어왔다는 건 해외 투자자들이죠. 국내 투자자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으로도 갖다 댈수 없을 만큼 워낙 돈이 많은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해외 투자자가 제주도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해외 투자자들을 들어오는 것을 조금 반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드 때문에 순식간에 빠져나가니까 땅값은 뛰었고 제주도 도민들 자체에서는 그그 땅값을 감당하면서 살수 있는 입지가 안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때문에 투자가 괜찮다 해서 제주도로 들어왔는 한국 투자자들도 사실 순식간에 멘붕이 와 버렸죠. 제주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인접한 신시가지라 해서 제주 한라병원, 노영동, 연동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있고요. 구도심이라 해서 이마트와 그 다음에 탑동이 시작점인 남문시장, 동문시장으로 이루어진 구도심으로 해서 구도심지가 있습니다. 먼저 초토화된 신시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 연동과 노용으로 해서 땅값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곳인데 보다시피 여기도 망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나가는 바람에 땅값도 땅값대로 올랐고, 거래는 없고, 건축이나 마찬가지, 상가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2020년, 21년도 일부 거래가 조금은 되었지만 대부분 망치 위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망치란 경매입니다, 경매. 감정가 3억원, 최저가 2억 1,400만원. 실거래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와서 거래가 됐네요. 19년도 마찬가지. 1입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나마 손해는 본 적이 없고 감자가2억5천만원 최저가 1억 7,500만원. 실거래가 다세대입니다. 제주도는 조금 웃긴 게 다세대가 많습니다. 육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육지는 다세대를 안 가지고 있죠. 대부분. 다가구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 다세대는 말 그대로 해서 세대수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되는 빌라가 한 동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동에 가구 수가 6가구다, 8가구다. 8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분이나 개별 양도세 부분은 너무 하겠죠. 예전 대구가 20년 전에 그런 형태로 해서 다세대로 해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그런 다세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4억 3,900에 연립주택 3억, 어, 3억 7,500에 이것도 거의 똑같이 받았네요. 워낙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4평에 1,9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평당 가격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오피스텔. 1억 6천에 7,800만 원에 날라갔습니다. 오피스텔을 어마어마 지었거든요. 여기 시내에 보면은. 그리고 오피스텔에 P까지 붙은 경우도 워낙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외지에서 들어와서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받겠다. 수익률이 워낙 잘 나오니까. 특히 그게 심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서귀포 쪽이었습니다. 서귀포 쪽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레지던스, 호텔, 수익률이 어마어마히 좋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래된 것들이 실거래 위주보다는 경매권이 좀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2021년, 2021년, 2 1년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제주토백이가 아니고 외진들이라는 겁니다. 외지에서 광고하고 브리핑하는 걸 보고 제주도 놀기삼아 들어왔다가 아 얼마 안 하니까 이거 한채 사자. 이렇게 사서 초창기에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죠. 방이 없었으니까. 원룸 하나 가격이 실제 뭐 45만 원, 오피스텔이 65만 원, 70만 원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대출 80%, 70%에 내돈 몇 천만 원 넣고 달달이 4, 5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꿀입니다, 꿀. 그게 현혹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축 현장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적도안도 그런 현장을 보고 왔지만 은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거래가 대부분 많이 됐어요. 경매권도 날라갔고 거래도 조금 되었는데 대지 106평에 상가 건물이죠. 평당 2,600만 원.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평당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 보면 은 그래도 노영동. 노영동 쪽에 6m 도로뿐이 안되는데 평당 1,600만원이죠. 대지 6 8평의 상가건입니다. 그 다음에 노영옥을 개락해서 이마트가 있고 지금 드림타워가 실제 건축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드림타워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중국자본으로 해서 시작되어서 제주도에 지었는데 실제 유치권 문제라든지 건축하면서 노임을 제대로 안 줘서 롯데에서 사실상 1% 는가 2% 가더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와 중국 자본이 같이 이제 들어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더 많다가 드림 타워 임금 문제를 롯데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 롯데에서 프로테지가 1,2% 더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형 오거리 쪽에도 가격대가 보면 지금 평당 한 2,400만원 엄청나게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구하고 갔다 대면 또 이게 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 참. 장가지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실거래가가 돼지 상업용 건물이네요. 돼지 200평에 평당 2,550만원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일 구락해서 제주도에서는 명문고등학교로 치는데, 여 주변에 뭐가 있느냐. 대학교가 있어요. 한라대학교라고 있는데, 대학교 하나 있어도 그만큼 대학교의 어떤 뭐 분위기만큼 상권이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따로 대학 노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뭐 10대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대부분 보글보글합니다. 저녁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구도심에 대학노락하는 동네가 있는데 뭐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대부분 경매라 거래가 됐고 나마 토지 거래가 조금 됐습니다. 평당 천만 원 정도에 67평, 그 다음에 92평에 평당 1,300만 원. 그리고 여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은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도 8m 정도 되는 건물 같은데 여기도 다가구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14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다 다가구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가구 61평에 1200만 원 정도 예전에 300만 원뿐이 안 했답니다 비싸봐야 3,400만 원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뭐더 옛날에는 더쌌겠죠 여기가 뭐밀감밭이라 켰나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경매권으로 거래가 좀 되면서도 실제 20년 21년도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주택들이 거래가 좀애번 많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경매권으로 보다시피 많이 나왔네요 대부분 망치입니다 망치 예 네. 거의 21년도 21년도 21년도 보면은 3, 4억짜리는 주택일 것 같고, 감정가도 한 1억 차이가 나죠. 최저가하고. 여기 마찬가지,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연립도 막 1억 넘게 차이가 나고. 여기도 1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나, 뭐, 호텔 같은데, 호텔에 뭐, 개별적으로 분양받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망치들이 좀 많습니다. 그나마 이쪽으로 해서 일반거래가 되는 게 21년도에 뭐 평당 1,200만원, 8m 도로 정도 뿐이 안됩니다. 여기는 10m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도 뭐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 어째 박살이 다 났네요. 연립주택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제주도민들이 연립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자, 그나마 최고 거래되는 게 현재 4,500만원. 여기가 국민은행 주변이지 싶은데, 대도로변이네요. 이것도 예전에는 평당 천만원이었답니다. 8m가 뭐, 400, 500 정도. 그 다음에 대도로변이 천만원에서 뭐, 천2, 300만원 했는데, 4,5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 최고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최고점에서 사면 안되겠죠 그리고 경매권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구도 신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매 물건도 애버 많지만은 일반 거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대부분 거래가 됐고 20년도는 후반기에 좀 거래가 많이 됐어요 20년도 뭐 11월 달 그다음에 20년도 12월 달뭐 20년 12월 20년 10월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21년도에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삼성열이라고 해서 제주 카로텔 부근 쪽으로 해서 남문시장 내려가는 쪽으로 거래가 좀 되었고요. 뭐, 동서남북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21년도. 대부분 뭐가 거래되는지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400만원대에, 500만원대에 단독주택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예전만 해도 여기 뭐 7, 800만원씩, 1000만원씩 불렀는데, 그거는 호가죠, 호가. 호가 호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뭐 부르는 걸뭐왜못 부릅니까? 손이 작아서 돈을 못 받습니까? 입이 없어서 뭐 금액을 많이 못 부릅니까? 1 0만원2천만원 원 부를 수 있죠, 분위기 좋으면. 예. 근데 실거래가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받으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삼도동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용담동과 바닷가 쪽으로 해서 조망이 조금 나오는 곳인데 어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사다리꼴 형태로 해서 평평한 데가 아니라 분지가 아니라 쑥 올라가게끔 밑에서부터 바닷가에 서서 한 45도 경사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보면 300만원대 한 6m 정도 되겠네요 20년도 뭐 이게 뭐야 15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비싸 20년도에 다가군의 신축인 것 같습니다 신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건물이 이때 팔렸죠 <웃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구축 들은 500만원 대라고 보시면 되고 600만원 대 700만원 대 이쪽으로는 사실 좀700 600 해도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8m 도로를 물고 있고 바로 2차선 도로변으로 해서 4대 북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용도함 아시죠 용도함 쪽으로 해서 또거래가좀 되는 이유가 바닷가로 해서 타운하우스 개념의 조만한 상가주택 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25평에 395만 9 9평기 같은 경우는 다가 보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아, 아니네요 아, 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도 뭐 327만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60평에 706만원 음뭐급숍 자리로 리모델링 해서 써도 충분할 것 같고요 토지는 뭐 5평 이거 옆에서 그냥 사들인 것 같고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팝동이라고 했죠 제가 군생활 할때여기 가면 은 포장마차가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도 있었고 여기서 술을 한잔 먹고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족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족구 합시다 해서 공을 차니까 바닷가로 넘어갔죠 족구공간 물러주고 소주 한잔 먹고 근데 지금 여기 가격대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 편인데 제주 전역이 다 올랐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그랬으면 뭐 적당하게 뭐 진짜 살기 좋은 섬인데 평당 한 2,500만 원짜리 정도 상가가 되네요. 동문시장 대도로변입니다. 2,5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도 동문시장 대도로변 쪽 옆이네요. 1,700만 원. 상가 건물이죠. 상가는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예 네, 멀쩡해 보여도올해는 됐어요 그리고 20년도에 1300만원짜리 1300 정도로 거래가 됐고 61평에 다가온가요 아니네요 정면이 아주 좋습니다 61평 치고 북도로까지 물었으니까 금상첨화네요 그리고 평당 2천에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도로변이 이거는 시세를 반영해서 매매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6m 8m는 지금 20년 21년도에 600에서 700 정도 거애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4m는 어지간하면 사지 마세요 제주도는 그리고 제주도는 오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육지하기 틀리게 뭐 이종 주거지역이다 일종 주거지역이다 해도 사실 그쪽에 관리지역 이라도 뭐 마찬가지 길이 있어도 규제에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청이 꼭 확인을 해보고 사시고 라고 문화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거지역 이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그냥 공사는 수돕입니다 컵숍을 짓든 원룸을 짓든 간에 20년도에 이쪽으로 부도심에서 거래가 좀 되고 21년도에도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는 20년 21년도만 보이게끔 해난 차트 인데요 그전에는 어마어마해서 상대적으로 뭐이 유튜브를 보고 뭐 거래가 엄청 많이 됐을 것이라 생각할 까봐 그리고 헷갈려 요저도 너무 많으며 그리고 여기서도 경매가 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 이 여기 똑같이 받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속집인 것 같습니다 예 감정가 1억 2천 5백에 6천 100만원 신상공원이라 해서 여기 운동도 하고 공원 자체가 달빛축제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호텔인 것 같은데 숙박시설이네요. 평당 1200만 대도로변입니다. 전면은 좁아도 그래도 명색이 숙박시설이고 호텔 개념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제주도는 대부분 모텔이 아니고 호텔입니다. 뭐 호텔이라 해서 대단한 게 없어요. 그게 이제 평당 1270만원 근데 구도심에서는 호텔을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신제주 개념에서 대부분 숙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도심에서는 호텔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라고 제주도민들은 자체가 동네가 좁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모텔안 갑니다. 산속에 있는 새로 지었는 모텔로 가지. 호텔이죠 호텔. 20년도에 21년도에 대부분 8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도로가 속집이고. 기본적으로 도로 8m, 6m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하다 보면 너무 것이 없어요. 저번에도 하다 보니까 20분, 30분 내래가는데 그럼 지겹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서귀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뭐 매도, 매수 의향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과감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왜 부동산은 재산이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빠트리 먹을 뿐 했습니다 제주시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곳 대학 가락 합니다 대학 가라 했는데 주변에 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주시청 건너편으로 해서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지칭을 하면서 엄청나게 저녁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매물은 많이 찾는데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여는 완전 길도 없는 게뭐 300만 원 거래됐는데 앞집에서 샀는지 뒷집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시세가 평당 천만 원씩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 도로에 뭐이 대도로변도 아니죠. 8m, 10m 정도 되겠네요 들어오는 쪽에 그냥 상가 건물인 것 같은데 잘 받았네요. 2600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대부분 뭐 술집, 커피숍부터 해갖고 있습니다. 이 야밤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술집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인파들이 많고 코로나가 아니면 제주시청 부근에 편의점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보다시피 매물은 없죠. 여기 2021년대에 평남9 2 0 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뭐고? 9,200. 연립주택. 아, 아, 깜짝이 연립주택이 전체적으로 날라갔네요. 자, 나머지 490만 원은 이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걸 빠트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젊은 사람만 가셔서 놓으시면 될 겁니다. 이 어, 얘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맛집은 맛집대로 제가 좀 다녀본 것만 올려주는 것도 센스 아닐까요? 마치겠습니다.